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양생화학에 대한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와 같이 영양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바탕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을 목표로 학업을 하고자 합니다. 기출된 영양사 국가시험 분야별 영역별 2019년 43회부터 4년 동안 2022년 22회 2022년 제46회까지 영역별 출제 문항수를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와 같은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생애주기 영양학 마찬가지 참고하시고 그래프로서 이와같은 그래프로 문항수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생애주기 영양학 마찬가지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단백질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세부 영역이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이 세부 영역에서 단백질 소화 흡수 4년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 은 일단 소화 흡수 후에 이제 단백질 생리적 기능에서는 거의 한 문항씩 출제가 된다 단백질 질평가에서도 마찬가지 단백질 섭취 기준 거본 단백질 섭취 관련 문제에서 두 문항 출제되지 않은 해 이렇게 출제된 자료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세부 영역 어느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단백질 대사에 대한 부분. 자, 아미노산 대사. 자, 이렇게 매년 출제됩니다. 질소 배설 마찬가지. 핵산 단백질 생합성 유전자 발현 거의 출제가 된다. 효소도 출제가 된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장에 여러분 교제의 아미노산, 펩타이드 및 단백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미노산에 대한 아미노산 종류 여러분 교재의 72쪽을 잠깐 보시고 72쪽 그림 4의 1을 보시면 표준 아미노산의 일반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아미노산의 일반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보시다시피 아미노산 20여종이 존재한다 자, 표준 아미노산 구조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미노산 무엇이 아미노산이냐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는 산이다 아미노기가 NH2 질소, 수소, 원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기. 자, 여기에 보이시죠? 아미노기. 그리고 산은 카복실산입니다. COOH. 카복실산을 가지고 있다. 자, 카복실산이 여기에 카복실산이 있습니다. 그 카복실산의 산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을 프로톤을 냈습니다. 그 프로톤을 이 아미노기의 아민 아민 아미노기에 수소 이온이 배위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NH3+ 이렇게 표현을 했고 카복실산은 수소이온과 카복실산 음이온으로 이렇게 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는 수소이온이 아미노기에 이렇게 배위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더라도 카복실기 아미노기를 이온화되지 않는 상태로 표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더 표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미노기 프로톤 수소이온 결합된 형태와 이렇게 음이온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자, 탄소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고 아래쪽에 이와 같이 수소가 결합되어 있으면 글라이신입니다. 여기에 수소자리에 CH3 매칠기가 결합되면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그 다음 바린입니다. 가지가 있죠. 격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린 그 다음 CH2CH가지 루이신, 혹은 로이신, 아이소로이신, 혹은 이소루신. 자, 이렇게 발음을 하는 아미노산 20종입니다. 자,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고, 하시고, 자 아민, 아민기가 좌측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L 타입의 아미노산이다. 자, 보시면은, L알라닌 D알라닌 거울상 이성질체입니다. 여기에 거울을 둔다면 거울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민기가 좌측에 있어서 L 우측에 있어서 D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독일식 오른쪽 덱스트 로테토리, 왼쪽 레버 로테토리. 자, 이렇게 해서 DL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L 타입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이다.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자, 이게 프로린 프롤린. 그다음 CH2 CH2 S 황을 포함하고 있는 하황 아미노산입니다 메치오닌그 다음 CH2, 벤젠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닐 알라닌, 그 다음 트리토판입니다. 트리토판. 그 다음 OH 알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기를. 트레오닌, 티로신, 세린, 트레오닌, 티로신, 아스파라긴, 그루타민, 삼황아미노산으로 황을 가지고 있는 시스테인 시스테인 그 다음 산성아미노산 카복실산을 가지고 있는 아스파르트산 CH2CH2COH 글루탐산 많이 들어보셨죠? 소듐글루타메이트 그 다음 염기성아미노산 라이신 CH2CH2CH2CH2NH3+ 라이신 c h 2 c h 2 c h 2 n h c h 2 n h 2 n h 2아르기닌 다음 CH2 오각코리 히스티딘 자 여기에서 필수 아미노산이 지금 표시된 바린 루이신 아이소이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트레오닌 라이신 혹은 리신 여덟가지 어린이에게는 알기닌까지를 필수로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미노산 종류 자, 비극성 중성 아미노산 그 다음 극성 중성 아미노산 극성이라는 얘기는 이와 같이 알콜기 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CONH2 자, 이거 아마이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이드기를 가지고 있는 자. 그다음 OH 알콜뿐만 아니라 SH 싸이올 혹은 티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극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극성 중성 아미노산. 그다음 산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극성, 산성, 염기성 아미노산. 그다음 아미노산 유도체가 있습니다. 자, 아미노산 유도체. 여러 가지 종류가 응급이 됩니다. 자, 그 종류들은 다음 페이지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미노산 유도체입니다. 아미노산 아미노산 유도체. 자, 감마 카복시글루탐산. 카복실기가 카복실 감마 위치에 자 감마라는 것이 카복실산이 결합 옆에 탄소를 알파탄소 그 다음 베타탄소 그 다음 탄소가 이 탄소가 감마탄소이기 때문에 감마 위치에 카복실산을 가지고 있는 글루탐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걸 여러분 혹시 가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바 그 다음 포하이드록시 프로린 파이브하이드록시리신 이런 것들 여기에 나오네요 감마아미노부치르산 감마아미노부치르산 여기 알파 탄소, 베타, 감마, 감마 탄소에 아미노기가 결합되어 있는 메탄, 에탄, 포르판, 부탄, 부티르산이다. 가바, 다른 말로 가바라고 이름을 부르는 물질입니다. 그다음 세로토닌 많이 들어 보셨죠.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에 배출되는 물질입니다. 자. 이 육각 고리, 오각 고리. 자, 이 구조가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트립토판 보셨죠. 트립토판을 출발 물질로 해서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멜라토닌 마찬가지 그 다음 티록신, 타이로신, 인돌아세트산, 뭐 시트루린, 오르니틴 자 이건 나중에 요소회로에서 나타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미노산 유도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미노산의 적정 곡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습니다. 자, 글라이신이 있는데 자, 이 글라이신을 글라이신을 자, 글라이신이 여기에 이렇게 이온화 되어 있습니다. 자, 수소이온이 여기에 가서 있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기적으로는 중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상태.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수소이온, 산성 쪽으로 산을 추가를 했다 하면은, 자, 산이 들어가면은 수소이온이 여기에 카복실산 여기에 결합되어서 COO에 COOH, 가복실 산이 되고, 여기는 NH3+, 양이온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산성 영역에서는 글라이신 양이온이 되고, 역으로 염기성 영역에서는, 염기성 영역에서는 이와 같이 음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산성 영역에서는 양이온, 염기성 영역에서는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같은 동일한 양에서는 차지, 차지를 띄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글라이신을 가지고 적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적정을 하면은 여기 이제 아미노산이 자, 염기를 염기를 이렇게 가합니다. 자, 염기를 가하면은 처음 pH가 이렇게 있다가 점차 염기가 가해지면은 pH가 잘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와 같은 영역이 하나 나타납니다. 약 pK의 2.34 영역에 나타나고. 그 다음, 급격하게, 급격하게 pH가 증가되었다가 다시 염기 영역으로 더 적정이 일어난다면 또 이와 같은 완충 용액이 되는 영역이 나타나고 자, 이와 같이 적정 곡선이 그려집니다. 자, 이 적정 곡선에서 여기에 pi라고 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5.97 pH 5.97이 그라이신이 양이온도 아니고 음이온도 아닌 이와 같이 전화가 제로인 pH가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얘기해서 등전점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자, 등전점이 존재를 한다. 등전점에서는 물리적으로 양이온, 음이온이 되면은 물에 잘 녹아요. 이온화가 되어서 물에 녹아요. 그런데 등전점에서는 아미노산이 물에 잘 녹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침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등전점. 그냥 각 아미노산별로 등전점이 존재를 하는데 미리 계산에 실험에 의해서 구한 값으로부터 등전점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서 5.97 같으면은 자, 글라이신 한번 봅시다. pka a1, pka2. 여기에 나타난 pka1, pka2. 요 영역이 2.34, 9.80, 9.960. 그러면 등전점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등전점 값은, 자, 이두 값을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값입니다. 그럼 이 평균 값을 구하면 그것이 등전점이 나와요. 자, 알라닌 등전점 계산할 수도 있겠죠. 발인 마찬가지. 자, 등전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PKA1, A2, A3 까지 나오는 자, 이 물질들. 이거의 등전점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이 등전점은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글루탐산 경우에 자, 이것이 등전점이고, 산성 영역에서는 이렇게, 염기성 영역에서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나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등전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등전점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등전점은요 이렇게 구합니다 자 a2 여기 pk a1 a2 a3 그러면 등전점은 pk a2 A3를 평균해서, 자, 염기성 아미노산의 리신 경우에 조금 확대를 합시다. 자, 앞쪽에 등전점이 두 개인 경우는, 자, 등전점이 두 개인 경우에 산성 아미노산일 때와 염기성 아미노산이 다르죠. 자, 산성 아미노산일 경우의 등전점은요, 자, pKa1과 pKa2하고 a3를 평균 냈는 값. 다시 말해서, 글루탐산 등전점은 두 개의 카복실기의 pKa 값 산술 평균에 해당된다. 자, pKa1 값이 2.19 PKAR 이라고 표시한 자이두 개의 산술 평균 두 개의 평균 4.25 4.25 에 나누기 2그 다음 염기성 경우에는 pKa1이 있고 a2가 있다. 그리고 pKaR이 있을 때 pKa2와 ar의 평균값.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보시면은 이 경우에 그루탐산의 경우는 지금 등전점이 3.22. 3.22. 3.22. 아민 라이신 경우에는 9.87. 그러니까 산성 아미노산의 글루탐산은 p 등전점의 pH가 3.22. 글루탐산의 아, 리신의 염기성 아미노산일 경우에는 pH 9.87에 해당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펩타이드 결합이 무엇이냐 자, 펩타이드 결합은 자, 이와 같이 카복실산에그 다음에 아미노기에 자, 수소 그 다음, 카복실 산기의 OH. 여기에 OH와 아미노기의 수소. 여기에는 실제로 OH 알콜기 이온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면, 여기 알콜기가, 알콜기가 결합되어 있다. OH와 H, 수소. 그래서 물한 분자가 탈수가 되면서 CO, CO, NH 이것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자 여기서 여기가 질소 부분을 질소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이쪽이 카복실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의 질소 부분을 에노말단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카복실산기를 C말단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그러면은 어디가 에노말단이고 어디가 C말단인지만 구분되면은 구분되면은 그렇게 어렵, 어렵겠다 우리가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을 아무리 어려우더라도 기록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그 다음 펩타이드 결합이 자,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자, 되어 있다. 그림을 보시고 그럼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고분자 고분자 물질이 우리가 얘기하는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 단백질 구조는 단백질 구조는 대단히 복잡해서 구조적 수준에 따라 우리가 뭐 1차 구조, 2차, 3차, 4차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익히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펩타이드 종류 많이 기록을 해 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대표적인 예로 그루타치온 많이 들어보셨죠? 항산화물질입니다. 세포대사 반응의 환원제로 작용을 합니다. 자, 감마 그루탐산 그 다음 시스테인 글라이신 아미노산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뭐, 그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이 이와 같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항인뇨항인뇨 혈압 조절하는 물질이잖아요. 안지오텐신. 쭉 보시면은, 어? 콜레시스토키닌, 식욕 억제, 자, 단백질인데 아미노산 구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주요 펩타이드 종류 기능인데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름만 한번 들어보셨다 보시고. 그 다음 단백질 여러가지 역 단백질 역할에 따라서 구조단백질도 있고요. 기능단백질로는 뭐 운반단백질, 저장단백질, 방어단백질, 총매단백질, 뭐 효소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근육수축을 위한 근육조직, 액틴마이오신 이런 단백질 다음, 신호 전달에 관여되는 단백질, 조절 단백질, 유전자 조절 단백질 뭐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러면 단백질 조성에 따라서는 단순 단백질, 복합 단백질. 자, 단순 단백질은 순수한 단백질 이외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로서 여기 알부민, 뭐 글로불린 얘기를 들었네요 복합단백질은 단백질 이외에 다른 물질과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지단백질 단백질과 지방이 결합된 형태다 카이로마이크론 예로서 당단백질 당과 결합되어 있다 단백질이 면역글로불린 A, 뭐 M 이런식으로 인단백질 대표적인 예, 카세인 햄 단백질, 해모글로빈, 프라보 단백질, 뭐 금속 단백질, 산소운반 페리틴 이런 것들. 그다음 단백질 입체 구조에 따라서 섬유 단백질, 구상 단백질, 자 섬유상 단백질 예로서 피브로인, 뭐케라틴뭐 피브리노겐, 그다음 공 모양으로 띠고 있는 구상 단백질, 알부민, 글로브린, 뭐 해모글로빈, 뭐 효소 이런 것들. 자, 단백질 참 종류도 많고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야?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 단백질 1차 구조가 뭐냐? 뭐 글자 그대로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그냥 직선 형태로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고 있는 자, 이걸 1차 구조라고 하고 그 다음 2, 3차 구조는 2차적인 공간에서 뭐 3차 공간에서 자, 이와 같이 모양에 따라서 1차, 2차, 3차 구조로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아, 여기에 나와있네? 봅시다. 자, 아미노산이 아미노산이 여기 에노말단입니다. CONH 펩타이드 결합으로 펩타이드 결합으로 자, 이렇게 해서 C말단 에노말단, C말단 이와 같이 쭉 1차 직선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걸 단백질 1차 구조라 얘기하고 자 2차, 구, 2차 구조는 공간에 이와 같이 어? 알파 나선 구조로 이제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시트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혀져 있는 베타 시트 구조 자, 이런 구조를 띠고 있을 때 우리가 2차 구조 자, 1차 구조는 직선이다면 은 2차 구조는 이렇게 입체 모양으로 자, 2차 구조를 띠고 3차 구조는 이제 더 복잡해지겠죠 1,2차 구조가 다시 같이 나타나는 3차원 입체 체 속에서의 구조를 우리가 3차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4차 구조는 이 3차 구조가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의 어떤 세트화가 되어 있을 때 이걸 4차 구조라고 이름을 부르자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은 1,2,3,4차 구조는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3차 구조 4차 구조 설명을 했으니까 책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3차 구조를 한번 확대를 해 본다면은 어때요 대표적인 단백질 3차 구조를 자, 여기에서 3차 구조를 안정화 시키는 어떤 상호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이제 입체 속의 3차 구조 여기 보시면 수소결합 결합도 나타나고요 썰파 썰파 황황 이황화 결합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 소수성 간에도 소수성 상호작용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 염이 있다면 이염썰 염다리 염 형태로 이 결합력도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 입체 구조를 이루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형태에 따라서는, 이렇게 뭐 구상 단백질 공모양이다. 얘기예요. 대표적인 햄, 해모그로빈, 햄 구조 얘기입니다. 자, 햄 구조, 해모그로빈 4차 구조. 그러는 이걸 4차원 구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3차원이 네 개가 이렇게 셋트를 이루는 이런 형태. 자, 이걸 우리가 4차 구조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자, 나머지도 헤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 차이점이 뭘까요? 한번 보시고 마이오글로빈,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와 결합이 자 일어납니다. 자 일어날 때자 근육 산소를 어떻게 운반해 나가는지 산소 해리 곡선을 이제 설명을 했는 거예요. 자, 참고하시고 섬유상 단백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콜라겐. 콜라겐 뼈와 다른 조직의 구성 성분이다. 자, 해모와 아, 콜라겐 콜라겐 그 다음 머리카락 이런 것들의 케라틴 뭐 알파케라틴 콜라겐이 자, 이렇게 구조 어, 하이드록시프로린이, 뭐, 액는 하이드록시프로린, 뭐, 프로린, 글라이신, 하이드록시프로린,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콜라겐 분자 3차 구조 형성되어 있는 콜라겐 섬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케라틴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필라멘트 형태로 네 가닥이 오른 방향으로 꼬여져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있다. 실크, 피브로인, 마찬가지 단백질, 구조 단백질, 그다음 엘라스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백질을 어떻게 분리 정제를 할수 있을까? 분리정제 기술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직접 뭐 영양사 국시에 뭐 관여되고 이러는 경우는 조금 에 희박합니다만은 우리가 사실은 단백질을 어떻게 해서 분리정제 추출을 해서 깨끗한 순수한 단백질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 정제방법에서는요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전기영동 방법을 씁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가 뭐냐 하면은 자, 이와 같이 크로마토그래피는 고정상과 이동상 두가지 상을 이용을 했어요 고정상과 친화력이 있는 물질은 천천히 빠져나옵니다. 이동상과 친화력이 강한 물질은 빨리 이동상이 이동상이 흐르는 속도만큼 빠르게 분리되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고정상과 이동상 간의 어떤 친화력을 이용을 했는 형태, 원리가 있고, 그 다음, 크기별로도 이렇게 분리가 될수 있는 크로마토그래피, 그 사이즈, 다른 말로,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이름을 부르는 크기별로 분리를, 그러니까 물질의 단백질을, 단백질의 그 분자량의 크기, 크기별로도 분리를 할수 있다. 자, 그래서 그겔 여과 분리 방법으로 아니면은 친화력을 이용해서 분리 하든지 어찌됐든지 혼합되어 있는 물질을 분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분리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그러는 것은 단백질이 크기가 큰 단백질도 있고 작은 단백질도 있는데 자 이걸 위에서 넣어가지고 이제 이 칼럼이라고 그래요이 고정상입니다. 칼럼의 시료를 채우고 나서 여기에 완충액으로 위에서 씻어 내립니다. 씻어 내릴 때 이제 입자가 작은 입자는 이 고정상에 붙들려 가지고 빨리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입자가 큰 것이 미리 나옵니다. 그리고 입자 작은 것은 나중에 나와요. 이와 같이 입자 크기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분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이온을, 이온성을 띠는 물질을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항체 친화력을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해낼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가지 분리하는 방법들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분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 전기영동을 통해서도 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하 차지를 띄고 있다면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차지를 띄고 있을 때 이와 같이 전기영동을 통해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보이죠? 이와 같이 전극에 음극 양극을 걸어두고 여기에 출발 물질을 두면 자, 양극과 친화력이 있는 음이온은 빨리 여기에 밑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음극 쪽 같으면은 천천히 나와요. 그래서음 양극과 진화력이 있는 물질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물질이 우선적으로 여기에 이쪽 이쪽으로 위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구분을 시키면은 분리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단백질 혹은 아미노산 할것 없이 혼합물을 순수한 물질로 분리가 가능하는 방법 방법을 쓴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다음 5장의 효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